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기를 하고 싶은데 연극영화과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 연기를 이미 배운 사람들은 연극영화과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극영화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연극영화과를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연극영화과를 갈수 있다면 가는 게 좋지만 굳이 연극영화과를 가지 않아도 연기자로 성공하는데 크게 문제 될건 없거든요. 예전에는 연극영화과를 진학하는 게어 연극영화과 안에서 만들어지는 인맥 때문에라도 되게 중요했어요. 내가 아는 선배가 나를 끌어 주든가 혹은 같은 업종에서 일하려고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예전처럼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연극영화학과에서는요 정말 연극을 만들어 봐요 그리고 영화를 찍어봐요 어떤 학문이든 가장 기초부터 개론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실전까지 연습을 하고 그것을 숙달시키는 것을 학문이라고 본다면 연극과에서는 연극이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요 마지막 단계에선 연극을 실제로 내가 만들어 보는 거죠 내가 배우가 돼보고 그다음에 영화에서는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든가 영화를 촬영하는 것까지 그런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에서 좋은 교수님들 밑에서 공부를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공부를 했다고 해서 연기자로서의 꿈이 이어진다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연극영화에 대해서 충실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극영화과를 갈수 있으면 안 가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런데 연극영화과를 안 간다고 해서 어, 내가 연기를 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연연과를 가지 않아도 실제 내가 연계된 열정과 관심만 있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 내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어,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연극영화과를 꼭 가야만 한다 이 생각에는 좀 반대고요. 오히려 연기를 끝까지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은 연극영화과를 지원하는 것보다 다른 학과를 지원하는 걸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대학이라는 건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우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연기라는 것은 종합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어떤 취직이나 일자리를 구현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 않거든요? 그래서 연기자의 길로 쭉 가고는 싶은데 사실 언제쯤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내가 연기자로서의 자리매김을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방법으로 경제생활을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극영화과 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실제 내가 경제생활에 유용할 수 있는 다른 학과를 지원을 해서 그 전문적인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런 학위를 갖고 있는 거를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직업적인 부분들도 케어를 받으면서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갈수 있거든요 연기자의 꿈을 이루고 싶은데 연영과를꼭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연기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무슨 학과를 선택하든 꼭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아도 그 꿈만 가지고 가신다면 연기자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화이팅 하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